아사라는 <웃음> 언니? 이럴 때 쓰는 단어? 아사라는 단어도 알아? 아사는 밥못 먹어서 죽는 사람의 말은? 나 그래 너무하네. <웃음> 아 아프고 울을 떠나서. 와 드디어 우리가 베를린 올림픽 수영풀에 왔어요. 사실 지금 베를린은 너무 추워요. 발가락을 좀 보여주면 이게 막 이렇게 빨개질 정도로 추운데 야외 수영장밖에 없대요. 아, 얘 아니면은 히팅, 히팅치 않았어? 물? 온수 따뜻하게. 또 이렇게 큰 수영장 온수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. 알아? <웃음> 몸으로 열을 내라. 아. 수영을 해서 열을 내라. 아. 이런 뜻이지. <목소리> 아무 개추워. <웃음> 너가 아니었다면 그 어떤 것도 할수 없었어. 영상이야. <웃음> 잠깐만. 너무 춥고 얼굴이 <웃음> 시뻘개. 오늘 진짜 완전 럭키였던게 혹시 우리 한국에서 왔는데 동영상 좀 차, 촬영할 수 있어?라고 물었더니 된다고 했어요. <웃음> 맞죠? 그리고 왜냐면 오늘 진짜 너무 극하게 추운 날이어가지고 50m 폴에 한네명 나오니까 일어던데 이렇게 <웃음> 날씨가 또 엄청 좋아졌어 야. 음. 할로 음. 어? 자요? 자고 있으면 어떡해. 국물향이 되게 좋다. 그리고 닭고기향이 많 <목소리> <목소리> 아주 너무 맛있다. 다진다리구나. 응. 좀안 볶았겠니? 응, 이거 뜨거워. 난나강 좋아해. 얼마씩이야? 지구본은 아니야는 근데. 지구본인 줄 알았어, 근데. 어. 예쁜 거. <목소리> 나 이거 봐봐. 뭔데? 그새 극락아 아니야? 너무 귀엽지. 봐봐. 내가 책도 읽는데. 그지? 너무 귀엽다. <목소리> Thank you Take care, Mark. Go!